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승인이 초일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 여부가 사실상 FDA의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네요. FDA는 26일까지 세레스 테라피틱스가 신청한 먹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세계 최초로 임상 3상에 성공해서 가치를 증명했고 임상 이상 중인 고바이오랩의 파이프라인도 기대된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Y입니다. 태양광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하고 고가는 3%입니다. 독일은 철도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독일 철도에서 쓰는 전력량의 25% 가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샌드위치 패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Y가 지붕 태양광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텔콘 RF 제약입니다 오늘 고가는 7% 입니다 이 소식에 과거의 텔콘 RF 제약이 휴머니젠으로부터 렌질루마의 국내 및 필리핀 지역 판권을 확보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제일바이오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지라시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네요. 동물의약품 기업인 제일바이오가 창업 2세 경영 체제를 두고 자녀간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VT-GMP입니다. 리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5%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남미자원 부국인 칠레, 아르헨티나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리튬 등 핵심 광물 확보를 모색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VT-GMP가 과거의 차세대 배터리 리튬 황전지 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우특수강입니다 포스코그룹의 시가총액이 올 20조원 넘게 늘면서 카카오그룹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포스코그룹주 강세에 포스코가 대호특수강 주요주주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고가는 5%입니다. 다음 오팟스넷입니다. 한동훈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2%네요. 대통령실 차기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차출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때가 되면 당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차기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도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한동훈 관련 주인 오파스넷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신라젠입니다. 고가는 15%입니다. 실라젠이 개발 중인 진행성 고양암 환자 대상 파이프라인의 국내 본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유일했던 본 임상 프로그램이자 핵심 파이프라인 1사0의 글로벌 임상 좌초 이후 7년 만에 본 임상 진입 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본 임상 진입을 회사가 신뢰 회복의 첫 단추를 깬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다음, 플라스틱 관련 주인 세린비엔지입니다. 오늘 고가는 3%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은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사업이라고 합니다. 폐플라스틱 시장은 2027년에 약 8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망이네요. 각국의 정부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세린비엔진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의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데모입니다. 재건 관련으로 지라시 올랐고 고가는 4%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원한다고 밝혔답니다. 데모는 굴삭기 제조 판매 업체로 재건 관련주로 알려져 있고,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이고 오늘 고가는 5%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위메이드와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와 사우디 정부 간의 협업이 실제 성사되면 시프트업에 이어서 국내 게임사 중에선두 번째 협업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개발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순 없으나 투자 유치와 협업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넥스트칩이고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 고가는 2%네요. 챗봇의 유행으로 3세대 HBM의 견적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조사인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주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넥스트칩이 최근 반도체 주문 쇄도 소식에 상승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헤인입니다 리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별 반응 없었습니다. 헤인은 과거 울진에서 몰리브덴 광산 채굴을 시행한 이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 강세에 지라시로 부각되었네요. 다음, 덕산하이메탈은 리튬 2차전지용 음극 활물질 제조 방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고가는 4%입니다. 누리플랜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0%입니다. 4세대 2차전지용 전극의 촉매에 식물뿌리 디자인 전략을 적용해서 높은 내구성을 확보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이 전극은 기존 흑연 전극 대비 용량 성능이 40% 향상됐고 86.9%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누리플랜이 반야듐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서린바이오입니다 모더나 관련으로 지라시올라 고 고가는 5%네요 모더나와 머크가 개발한 암백신이 중간 임상 결과 고위험 흑색종 환자에 대해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병용요법 결과 약 79%의 환자가 18개월 후에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서린바이오가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고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나인테크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올랐고 고가는 5%입니다. 하나가 2차전지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네요. 향후 글로벌 부문에서도 2차전지용 소재 사업의 국산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탈로스는 한화의 고객사이고 나인테크는 탈로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경남 스틸입니다. 철광 관련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3%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약 2,339조 원을 인프라에 투자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철광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고 경남스틸은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의 냉연 강판 전문 가공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시그네틱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지라시 올랐왔고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패키징 시장 규모가 향후 6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세계 메모리 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20조원 규모에서 2028년에는 약 42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시그네틱스가 융복합 패키지 기술 개발에 나섰다는 최근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진 에렌디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삼성 SDI가 상하이 모터쇼에서 초격차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삼진 에렌디가 삼성 SDI의 원통형 2차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워넷입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에 집중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ESS 시장은 345조원으로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 파워넷이 ESS 양방향 충방 전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구 산업입니다. 구리 관련으로 지라시올로 왔고 오늘 고가는 6%네요. 구리는 전기 자동차, 태양열 패널 및 기타 녹색 기술뿐만 아니라 배선 및 건축에도 사용되는데 구리가 향후 10년 초에는 65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표적인 구리 관련 주인 이구 산업이 지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야놀자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 없었습니다. 호텔부터 레저까지, 여가 생활을 둘러싼 모든 정보가 통하는 야놀자가 미국 나스닥에 입성해서 에어비앤비에 맞먹는 세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SBI 인베스트먼트가 야놀자에 약 160억원 규모를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18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